당구의 신 박서진이 미스터트로트 본방 사수를 만드는 원픽스타 1위에 올랐다. 무려 70.12%위 득표율을 올렸다.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월 4주차 투표에서 박서진은 미스터트로트를 본방 사수하게 만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나의 원픽스타는에서 1위를 기록했다. 박서진은 전체 투표수 1만 613표 중 무려 70.12%의 득표율에 달하는 7,442표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준 박서진의 매력 1위는 뛰어나다 82%였다. 이어 눈부시다 11%, 빛나는 5%, 멋있다 2%, 흡입력 1% 순으로 나타났다. 박서진에 이어 2위는 2,370표 22.33%, 를 기록한 박지현이 3위는 358표 3.37% 를 얻은 진해성이 차지했다. 박서진이 미스터트롯2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유지하다 김용필의 강세 탓에 2위로 밀려났다. 지난 1월 26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 3주차 온라인 투표에서는 그동안 온라인 투표 1위를 유지하던 박서진이 김용필의 강세로 1위 자리를 내준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 2주차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박서진은 3주차에 2위로 하락한 바 있다.